안녕하세요. 저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루나 씨? 그대는 루나 씨고요. 십0년은신나오전 여아. 누나입니다. 이 옆은 2017년생 까콩이라고 합니다. 좀 졸려 보이는 것 같은데? 언니가 뻗친 것 봐. 누나 병원 가자, 싫을 거 음. 이거 맛있다. 이게 뭐야? 맛있다. 그냥 그냥 가 갖고 가서 양만 주면 돼? 응. 음. 안그래도 말이 없는 오빠가 말이 더 없어졌어 뭔가 <웃음> <웃음> 찍어서야 뭔가 오늘 두부가 제일 맛있다 응. 손두부야 응. 오랜만에 두부 먹었는데 맛있네 네? 얘 지금 두부 달라고 루나 루나야 너는 좋은 거만 먹어야 돼두분 좋은 거 받아? 아니야 그래도 주지 마 음, 내가 그때 보내줬는데 뭐 좋은 거? 고구마! 당근 고구마도 엄마 당이 좀 많아 그게 찌면 찌거나 구울수록 더 당이 올라가 갖고 안 좋아 바나나도 안 되고 사과도 안돼나 요즘 마늘 장았지 응. 음. 아, 알맹이 마늘. 응, 그게 그래, 좋아. 그래 소 집에 있는데. 맛있어. 새콤달콤 먹어봐. 엄마 너무 시큼한데? 너너 <웃음> 너무, 너무 시큼해? 너무,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아닌데? 그정도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거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는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아니, 그건 알고 있는 거야. 가자, 루나야. 루나를 방울에 닦아줄 것 같고요. 우리 루나는 할머니인데 기운이 팔팔해요. 사실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아주 큰 똥을 두 번이나 썼다고 우리 누나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실로 해놨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맞춰놨었는데 아, 지금 어, 많이 이 정도는 줄었네.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복수는 있어요. 뚱뚱거리는 네. 게 있고 해줄 때좀 주사랑 약더 지어드릴 거. 고 네. 오줌은 많이 싸죠. 네. 지금 인효제 들어가고 있는 아. 거라서 정도 많이 어고 이제 조금 몸에 흡수되면 네. 좋아질 것 같아요. 그사 받고 네. 약 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많이 괜찮아졌대. 아, 아, 여기 와 봐. 꽃 앞에 서 봐. 아, 아, 친구였어. 말해. 갈까?